다 같이 합장하시고 저번 시간에 읊었던 개성을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허엄경에 나와 있는 개성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여기 용유지삼세일체불 응가한 법계송 최 유심 주인이라 나 모호 아미타불 약인용요지 삼세일체불응간법계상일체유심주.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느냐 그러면 법계의 성품을 음. 봐야 된다. 그것은 일체가 유심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불교의 정수 핵심이자 허엄경의 핵심적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유심, 유식은 무엇인가를 따져 봐야 될 텐데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는데 뭔가 좀 개운치 않고 찝찝하고 알딸딸하고 뭐 그런 것 같아 가지고 다시 한번 이 시간을 리바이벌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리하는 시간과 더불어 시간이 된다면 좀더 보완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어째서 유심유식이냐 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돌이켜서 출발을 망집 다시 된다면 우리의 고통은 어디에서 비롯됐냐 라고 한 데서 시작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생기면 잘생긴 나도 괴롭고 못생기면 못생긴 김변도 괴롭고 또 변호사 퇴기 천도 되기 대기 위해서 괴롭고 퇴근한 다음에 또 괴로운 것 같아요. 왜냐면 머리 빠지는 거 보면 은아이 사람이 괴롭구나 할 수가 있어요. 또 <웃음> 에이, 좋은 자가용을 타도 괴롭고 못하면 못타는 대로 괴롭고 그러니까 없으면 없은 대로 괴롭고 있음이 있는 대로 괴롭고 이? 어림 어른 대로 괴롭고 또 청소년이 되면 청소년 되는 대로 괴롭고 청년 장년이되도 괴롭고 장가 안 가도 시집 안 가도 괴롭고 가도 괴롭고 또 늙으면 늙은 대로 더 괴롭고 또 죽음을 생각하니 괴롭고 오 죽는 순간도 괴롭더라 그러니까 이 괴로움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가 핵심 포인트, 엑기스 팔만장경의 출발이고 그 대한 답이 것이다라고 보면은 되겠죠. 어. 왜 괴로움이야라는 건 아주 정확하게 얘기를 한다면은 그것은 이제 망집, 망분별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망은 이 망령대다. 이 노인네가 망령됐어 하는 그 망자예요. 망령되는 집착, 그리고 허망한 집착, 응? 그러니까 망집, 망, 분별, 이것 때문에 이제 중생이 괴로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다시게 한다면 무지, 무명, 발금이 없다, 지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망집, 망, 분별은 무엇이고 지혜는 무엇인가, 이것이 전부 마음, 다시 겐다 마음을 바탕으로 한 생각의 문제다. 이 과정은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생각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중생은 망진, 망풍별을 일으키고 지혜를 깨달은 자는 지혜를 일으키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에 의해서 오명 무지 역으로 반야 지혜 예, 요것이 이제 중생과 부처를 가름하는 것이다. 그러나 본 바탕은 똑같기 때문에 중생 부처가 다르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 따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하나가 이 하나가 이일테면잘 쓰면은 부처고 잘못 쓰면은 중생이다. 이것이 유심 유식이다.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망집, 망분별은 어떻게 생겼느냐라는 것인데 우리의 생각을 돌이켜보면, 이제 생각이 문제거든, 생각이. 전부 생각 없는 괴로움은 없어요. 응? 죽은 자가 괴롭다는 걸 봤어요. 아니면은, 생각을 잃어버린, 뇌의 기능이 정지된 존재가 괴롭다는 걸 봤어요. 전부 생각이 문제라는 거예요. 응? 생각을 한 생각 일으키니 괴롭고, 한 생각을 일으키니 지옥이고, 한 생각을 일으키기 전으로 들어가니 극락이더라 뭐 이런 얘기야. 어쨌든 간에 생각이 괴로운 것인데 이 생각이 어찌 생긴 것이냐 저번 시간에 얘기했어요. 아니 비설 신의 그 다음에 말라식 아래아식 이놈의 생각 이것인데 아니 비설 신 이게 이제 오근이란 말이야 감각의 뿌리가 된다 해서 오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오근을 음, 오, 근이 대상을 접하면은 그것이 생각을 일으키는 것이다. 라고 단순하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제 뭔 얘기냐면, 많이 비서신이렇게 얘기하니까 딱딱하고 재미없고 뭔가 개념적이 되고 그러는데, 아, 눈으로 봐야 괴롭고, 코로 냄새 맡아야 괴롭고. 귀로 들어야 괴롭고, 눈으로 봐야 좋고, 코 코로 냄새 맡아야 좋고, 이를테면 만져야 좋고, 들어야 좋고, 뭐 이렇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일어나는 것은 반드시 오근내 감각기관을 바탕으로 해서 일어난다. 그래서 견분상분, 그래요. 견분이 나눠져 있다. 견분상분, 이것이 만나야 생각이 일어난다. 그런데 요까지만얘기 하면, 은 불교가 좀, 완벽하지 못해. 왜냐면, 여여기있는여기 스님이 눈으로 여서여러분들여 괴로워. 여냐에는여 여기에는, 여기에는, 여기에는, 여기에는, 여기에는, 여기에는, 여기에는, 여기에는, 여기에는, 여기에는, 여 나도 알고 있어, 나도 알고 있어. 그런데 그냥 거기서 또뭐 가줘야 돼. 그래, 그거까지 그냥 까발리면 내가 무슨 재미로 살아. 그냥. 나도 알고 있으니까 더 이상 뭐 붙이지 마. 그러면 뭐 그런 얘기하면 아멘, 아, 아멘, 알아봐. 이렇게 하면 돼요. 믿습니다.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눈으로 이제 봐서 어, 나 나라는 존재를 봐가지고 이게 진짜냐 가짜냐 홀로그램이냐 사진이냐 아니면 무슨 뭐이 어, 허상이냐 뭐 예? 예, 그림이냐 뭐 이렇게 구분이 잘안 가잖아요. 눈으로 봐서 만큼은 어, 그러니까요즘은 또 AI가 있어가지고. 이를테면 이 때문에 똑같이 만들어낸 디야 걱정스러워 이렇게 내가 혼자 해야 되는데 자꾸 똑같은 게 자꾸 만들어지면 이제 내가 주가가 떨어지지 않아 그래서 쭉 여러분들이 마음에 안 들면 날 쫓아내고 AI를 세울지 어떻게 하러 그래서 걱정스럽기도 하고 그런데 진짜냐 가짜냐를 알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눈으로 보고 일단은 코로가 냄새 맡으면 돼 호렙이 냄새가 나는가. 맡으면 돼. 아니, 그런 거야. 근데 똑같이, 코랩이 냄새는 똑같이 나, 김변이나 나나 똑같이 나는데, 눈을 떠보면, 아, 이게 못생긴 사람, 잘생긴 사람이 구분이 돼. 그러니까, 아니, 비설, 신, 역과장은 전오근이라고 이것을 통과해서, 종합해서 판단하는 의근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라는 것이 부처님 말씀이요. 그래서, 어, 보면은 이해가 되는데, 아니, 여기서도 또 문제가 있어요. 똑같은 공간에 똑같은 사건을 똑같이 여러분들이 봤단 말이에요. 육군을 통해서.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떤 사람은 기억에 남고 어떤 사람은 들어도 들은 게 아니고 봐도 본게 아니고 그렇단 말이에 저거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에이, 에이, 해외여행 갔다 왔는데 에이, 누구는 이것이 기억에 남고 누구는 이것이 기억에 안 남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지금 눈, 코, 입, 귀가 전부 작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계속 24시간 자는 시간 빼고 보고 듣고 다 했는데도 뭔 기억에 남고 무엇은 아예 봤는데 보지도 않고 들었는데 듣지도 않고 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들었는데 듣지도 않는 경우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 서방님한테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잔소리를 하면 은그 얘기가 다음날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뭐 했어? 그래 나못 들었어, 그래. 어. 이게 이제, 눈, 코, 입기가 작동을 하는 건 반드시 제칠식 말라식이 있어야 된다. 자의식. 이것은 뭐냐면, 자의식이라는 게 지각작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라식, 자의식이라는 것이. 나라는 것이. 본 놈이 있고, 들는 놈이 있고, 냄새 맡는 놈이 있어야 되는데, 나라는 거야. 그 어? 근데 이게 나가, 그러면 작동에 대한 이게 참뭐한 거예요. 나라는 게 있나. 그런데 나의 정체를 잘 살펴보면, 보면은 이게 잘알 수가 있어요. 뭐냐면 나는 반드시 뭐에 의해서 자, 자, 자의식이 드러나냐면은 제팔 아리아식에 의해서 드러나요. 복잡한 것 같지만 아주 단순해. 제팔 아리아식은 저장식, 종자식 그래요. 그러니까, 음, 이거예요. 과거의 경험이 있어 그 경험이 저장이 된다 해서 저장식 제팔 아리아식 저장식 그래요 이것이 있고 이것이 다음에 판단 기준이 된다 해서 종자식 다음 사건을 일으킨다 해가지고 종자식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에 의지해서만 또 반드시 말라식 자의식이 일어나게 돼 있어 이게 뭔 얘기냐면 이런 거야 내가 롯데백화점을 지금 지금 지금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도 간지가 오래돼가지고 롯데백화점을 가면은 내가 내가 롯데백화점을 가가지고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일까 어제 이제 여러분 찾으면 돼1번 루이비통 2번 에, 봄날에 입을 만한 에, 후레아 스커트의 살랑살랑한 에, 에 연분홍빛의 후레아 스커트. 에. 3번, 에에 에... 갈비. 4번, 비야. 비야, 몰라, 비야? <웃음>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몰라.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관심 가는 것은, 이제, 이제, 정답을 굳이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니까. 정답은 내가 좋아하는 것에 관심이 가는 거예요. 그럼 왜 좋아하냐? 업이 있으니까 그래. 과거에 저장된 업이 있고 이것이 다음 행동을 결정을 해. 그러니까 이게 업력이 있어가지고 그 대상이 나타나면 그것이 눈에 들어온단 말이야. 업력이 있어가지고 별소리를 다 해도 그 소리가 안 들어왔는데 그 소리 내가 업력이 있으면 은그 소리는 들리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제7말라식은 제8아래아식 업식에 의존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6식, 7식, 8식이 전부 서로 의존해 가지고 식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놈의 업식, 종자식, 저장식 요것이 문제인데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요과장은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기를 바라고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은 이놈의 종자식이라는 것이 다음 행동을 결정하고 다음 삶을 결정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인과, 과가 원인이 돼 종자가 되어 가지고 업력이 작용을 해서 다음에 또 어, 행동 을 결정하고 그러니까 인과 원인과, 원인과 원인과 원인과 이게 중중무진으로 윤회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것은 숙명이 아니냐 이렇단 말이 숙명. 이게 숙명이나 숙명이나 운명이나 팔자로 이렇게 들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불교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네. 무유정법이라 정해진 바가 없고, 정해진 바가 없다는 것은 산다 삼남한 상의 근본적 이치고, 정해진 바가 없다는 것은 내가 없다는 것을 하는 것이고, 그러므로서 모든 폰내를 벗어났기 때문에, 아, 육도윤회를 벗어났고, 생사를 벗어났고, 응? 어, 대타를 이뤘다라고 얘기하는 종교인데, 이것이 상충돼, 이해 상충, 상충된단 말이야. 이 종자식이 그럼 뭐냐, 이없식이 뭐냐를 알아야 돼. 그런데, 부처님이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종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선악 뭐라? 선악, 무기다. 응? 선악의 기운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뭔 얘기냐면은, 이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면은 도통을 하게 돼 있는 것인데, 이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면 여기 와서 이제 앉을 필요가 없고, 서서 마이크를 잡고 법문을 해도 돼요. 그게 뭔 얘기냐면은, 예를 든다면 이런 거예요. 철이 있어, 철이 만들어진 것은 반드시 조건에 의해서 조건 생해서 결과물이죠. 그죠? 근런데이 철이 이놈의 것이 나쁜 것이냐, 좋은 것이냐? 철을 가지고 가 가지고 칼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을 해치면 나쁜 것이고, 여러분들이 우리를 잘. 해가지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신정님께 공양을 올리고 대중공양을 올리고 사방지 공양을 올리고 그러면 만 생명을 살리는 부처의 성품을 가진 칼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철의 근본은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 돈의 근본도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 중생의 근본도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 중생의 종자 마음 종자도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다면 이런 거예요. 종자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에 우리 김변이 우리 김뱅이 술을 좋아해요. 응, 좋아해요. 술을 좋아하는 것은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 아이고, 술이 왼수로다. 하는 것은 술이 왼수가 아니고, 거기에 끄달리고, 집착하는 게 왼수지, 술이 얼마나 좋은 거냐면은, 예를 든다면은, 에 사랑을 이루는데, 맨정신 가족은 이룰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술이 한잔 알딸딸 하면은, 강부자도 김태희로 보인다. 그래 가지고 가정을 이루어요. 그러면 수리부처님이 응? 그러잖아요. 휠씬 샹이 없어 그때는 수리부처님이 응? 그리고 에, 때문에 뭔가 좀큰 건으로 이게 그 계약을 해야 되는데 사업 계약을 해야 되는데 맨 정신 가지고 잘안 되니까 술한잔 먹어서 알딸딸하게 해가지고 도장을 찍게 만들어. 그러면 술이 에화수분이요 그냥 돈도 생기게 하고 사람도 생기게 하고 그렇단 말이오 그러니까 술이라는 종자가 또 내지는 술을 좋아하는 종자가 나쁠 것이냐 좋을 것이냐 그것은 거기에 가치고 거기에 끄달리고 주정이 바뀌면 주와 종이 바뀌면 이것은 나쁜 것이 되지만 은아 주정이 안 바뀌고 내가 자제하게 쓸수 있다면 은 그것은 그 종자가 나쁜 것이 아니다 이해되세요? 응, 음, 이해가 되면, 좋아. 우리 보리성은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 금방금방 이해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주 중요한 게, 번내, 네, 즉, 보리, 심불급, 무차별, 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요. 어? 심불급, 에, 이게, 이게 무차별이라, 심, 마음과, 에, 심불급, 에, 에, 그, 중생. 무차별, 그런단 말이요. 마음과 부처와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차별이 없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저번 시간에 얘기한 걸 정리를 하는 것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아이 종자식, 요걸 얘기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 종자식을 그럼 어떻게 다뤄야 되느냐라고 하는 건데, 아주 간단해요. 이 종자식이 본래 종자가 있다 없다. 본래 종자가 없어요. 아, 본래 종자가 어딨어. 나는 이렇게 내가 딸딱을 막하게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게 아니오. 어쩌다가 보니까 이렇게 태어났는데 이것도 2년생 2년별이오. 내가 다음 생에는 이제 정우성처럼 이렇게, 그렇게 태어날 줄 어떻게 알아? 그이 그래, 종자가 정해져. 희망을 가져 희망을. 잉? <웃음> 김병 희망을 가 <가져>. 그리고. <웃음> 우리가 희망을 갖는 것은 종자가 없다는 걸 아는 거잖아요. 정해진 바가 없다는 걸 아는 거잖아요. 업, 업이라는 게 본래 과거일테면 에은 과거로 돌아가서 없는 것이고 미래로 돌아가서 없는 것이고 반드시 자가 없다는 라걸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종자가 본래 없음을 안다. 정해진 바가 없다. 이거예요. 이거 하나에 여러분들이 아 없다라는 걸 세련되게 얘기한 거 무아니 무상이니 뭐 이렇게 뭐무유정법이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을 유식해서 세련되게 같이 한번 해봐요. 원성 실성 원성 실성 원성이 뭐냐면 우리 근본 마음의 성품이 둥글원자에다가 이룰성자 둥글게 이루어졌다 실제 실제 실상 실제 성품은 진실된 성품은 망년된 성품이 아니야. 그 드러났다 흩어진 건 망년된 거야. 그러니까 실제 근본된 성품은 그렇게 애 둥글 원만 부족하여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아는 걸 아는 것 그것을 회복하는 것 이런 거예요. 원성, 실성을 아르니 재팔, 종자식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 하나. 어, 근본이 그렇다라는 걸 아르니 종자식, 업식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 하나. 두 번째는 뭐냐면 은이 종자가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가 지금까지 배웠어요. 그 뭐냐면 은 이것을 의타, 기성이라고 그래요. 어, 같이 한번 해봐요. 의타, 기성. 어. 의탁이상이요 그러니까 서로 의존 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견분과 상분이 의존해 가지고 이것이 이제 일어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일어났다는 것은 반드시 이 조건이 소멸, 해체되면 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2년생 2년멸 스님이 혓바닥에 달토록 얘기하는 2년생 이연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8 아리아식에 의존해가지고, 어, 이테면 에, 제7식 말라식이 생기는 것이고, 제7식 말라식이, 이일면 에, 육식을 의존해가지고, 또 이제, 또 육식은 제7식 말라식을 의존해가지고, 이렇게 서로가 의존해가지고, 어, 식이 형성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이런 거요, 업력이 문제인데, 엄력의 문제라는 거, 종자식의 문제라는 것인데, 이것만 잘 다루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 뭐냐면, 이게 망집이돼버리면이제팔 아리아식과 말라식 육식이 망집이돼버린다망집 이게 뭔 얘기냐면은, 우리의 성품 중에 의탁기성까지 여러분들이 잘 헤아려서 알 수가 있는데 그럼 충생의 마음은 어찌해서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변계소집성이에요 같이 한번 해봐요 변계소집성 변계소집성 이 변계소집성은 두루 경험해가지고 집착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이제 의존해서 일어나는 허망 허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이것이 진짜 있는 양 착각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착각을 해 집착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갇힌다 머문다 거기에서 괴롭다 갇히고 머물면 괴롭게 되 있잖아요. 반드시 여러분 생각이 무엇에 갇히고 머물면 괴롭게 돼 있어요. 갇히고 머물지 않는 가운데 괴로운 건 하나도 없어요. 여자에 갇히거나 돈에 갇히거나 애일때문에뭐음 뭡니까 무슨 뭐 어, 갖고자 하는 것에 갇히거나 뭐 사람에 갇히거나 뭐 성격에 갇히거나 갇히면 어, 괴롭게 돼 있는 거예요. 갇힌다는 건머문다는건 집착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이제 이런 것인데, 이 변계 소집성을 에, 그 저기 이해하려면은 에, 내가 미타이보살님들을 모시고 어, 저기 한, 한참 한 됐지. 그래도 에? 한 10년 됐나? 어쨌든 가 미타이보살님들을 모시고 이를테면 동남아 여행을 갔어요. 태국하고 캄보디아 한 10여 년된것 같아. 지금 미타예보살님들 평균 연령이 한 80대 중반이나 됐나 그렇단 말이야 그런데 그때만 해도 연세가 됐죠 그래가지고 태국에를 모시고 갔어요 태국의 관광거리 중에 제일 그래도 관심거리 또한번 정도 가보는 성지가 하나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은 카오산로드라는 곳이에요 배낭 여행자, 세계 배낭 여행자들의 성지라고 할수 있는 곳이에요. 의중이뜨지금 오만 놈들이 다 모여가지고 흥청망청 인생을 오늘 사는 것처럼 이렇게 죽이고 하는 그런 곳이 있어요. 거리가 온통 음악하고 술하고 사람으로 붐비고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밤을 새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희한해. 그러니까 노인네들을 생겨보지도 듣지도 못한 곳이기 때문에 내가 그 노인네들을 70대 중반 노인네들을 끌고 거기를 갔어요. 갔더니, 한참 가다가, 우리 보정신 보살님, 뭐라 그러냐면, 아선 스님, 어디 가는 거예요? 그런 거요. 예 아니, 내가 이거 보라고 왔는데, 어디 가는 거냐? 아니, 이거 봤더니, 아우, 시끄럽고 빨리 들어가요! 그래. 그래가지고 그냥 중간에 가다가 내가 그냥 모시고, 호텔로 갔어요. 어 사실요. 이 그리고 또, 에? 캄보디아를 갔어요. 캄보디아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앙코르와트 있잖아요, 앙코르와트. 그래서 앙코르와트를 갔는데, 가면서 오면서 우리 보정신보살님이 그냥 애가 달어, 애가. 왜 애가 달냐면은, 창밖을 보니까 허 벌판에 일테면은 빈 논이 많은 거야. 빈 논이, 음에 많... 저기 있다가 뭣도 심고, 뭣도 심고, 뭣도 심고도 아니에요. 그분은 다 알아. 저기 있다가 깨도 심고, 뭣도 심고, 뭣도 심고, 음에 저걸 다. 왜 놀린디야? 왜 놀린디야? 아까워 죽겄네, 아까워 죽겄네, 그래. 어, 그래서, 아니, 놀리는 것이 아니고, 여기는 온체 땅이 넓고, 1년 내내 더워가지고, 매일 그냥 할수 있으니까, 좀, 저 쉬게 하는 거요. 걱정하지 마라. 그랬더니, 아이고, 세상에, 저기도 비어있고, 저기도 비어있고, 음에, 저기 있다가 뭐라 하면 뭐가 나올 테니 그 소리만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녀와서 한참 치라고 난 다음에 보살님 그참 좋았지 그 캄보디아 그 앙코르하트 앙코르하트가 뭐예요 <웃음> 아그 있잖아 크게 돌로 해가지고 뭐 이런 성 같은 데 있잖아 그그이 어디 있었나 <웃음> 그럼 가서 뭐 봤어 그랬더니 아이 돈이 많대요 아이 돈이 많다고 그냥 응 그것만 이제 기억에 남는 거야 그분은 이제 평생 농사를 하고, 지금도 겨울 한철만 빼놓고는 밭에 가서 살러요 농막 짓고 밭에 가서 살아. 밭이 좋디야. 응. 농사 짓는 게 좋디야. 우리 같으면은 30분만 하라고 해도 그냥 사방이 쑤신다고 그러고, 얼굴이 탄다고 그러고, 그냥 이렇게는 못 산다고 그러고, 사방님이 그걸 시키면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막 그럴 텐데, 응. 응? 그런데 그 양반은 그게 좋디야. 그러니까 이게 제팔아래아식 종자식으로 남아가지고, 그것만 모양.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보이고, 그 외에도 보이는 게 자제한 거예요. 그런데, 변계, 소집성, 중생심은 그것만 보여. 그래서 그 세계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 세계에서만 살아가니까 뭐가 있냐면은, 그 세계에 갇힌다라는 것은 상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상대를 만들어내는 상대의 벽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아에 갇히고, 대상에 갇히고, 자아의 삶에 갇히고, 대상의 삶에 갇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스님하고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 가고 산도들 가는데, 이런, 왜, 어딜 가는 거예요? 어디, 아니, 이거 희한하지 않나? 아이고, 빨리 들어가, 빨리 들어가. 그렇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삶이 괴로운 것은, 본래 출발에서도 나오는 거예요. 괴로운 것은 이렇게 변계소집성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가운데는 세 가지가 있더라. 세 가지 성품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는 중생이 망집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변계소집성 이것이 문제다 라고 하는 것인데 소집성. 벌써 뉘앙스부터 그냥 껄짝지근 하잖아요. 변계소집성 응? 그렇단 말이야요 그런데 이것이 본래에 있지 않고 의탁이성 서로 의존해 가지고 낫다라고 한다는 것은 뭔 얘기냐면은 아 본래에 있지 않구나, 업이 본래에 있지 않구나, 자아가 본래에 있지 않구나, 좋구나 본래에 본래 있지 않구나. 에? 그렇단 말이야. 네가 한생 업성에 일으켜가지고 어 그렇다라고 해야만이 거기서 괴로운 게 나오고 즐거운 게 나오는 것이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즐거운 것도 괴로운 것도 사실은 네 업성 허망 분별의 장난이다. 따로 사세 허망 분별의 장난 전부 허망 저... 분별의 장난이에요. 전부 저... 한 허망 분별의 장난 아닌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잘 이해를 못하는데 어쨌든 간에 일체 집착해서 일어나는 생각이라고 하는 거 다시 간다면 여러분들 행위, 행위 이전에 생각, 생각 이전에 집착 종자에서 비롯된 집착 이것은 전부 이것을 바탕으로 한 생각, 행위들은 허망분별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 허망분별이 아닌 건 뭐냐 일어나도 내이지 않는 것. 이것이 험한 분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본질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만이 진실, 이게 참, 이게 계속가면안 되는데, 그 순간만이 진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은 오롯이 대상과 하나가 되고 우주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오롯이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내가 다음 에 기회가 되면 할 것인데 왜 진실은 무엇이냐 과거도 사라졌고 미래도 사라졌고 지금 이 순간이 주어진 것 이것만의 진실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좀더 파고들어가면 이 순간도 과거나 미래에 의존해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순간만의 진실인데 이 순간에 일어나는 그것에 집착하지 않는 것만의 진실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 참 디테일하게 여러분들 생각을 해야 돼. 뭘 모르는, 뭘 보러 어설프게, 어설픈 무당들이 막 얘기하는 것이 이 순간만이 진리다. 왜? 뭐 때문에? 어째서? 그럼 얘기를 잘못 해. 응. 근데 과거도 허망하고 미래도 다가오지 않은 허망한 것이니까, 이 순간만이 진실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럼 이 순간은 과거에 미래에 의존돼서 이 순간이 있는 것이지. 과거 와 미래에 의존되지 않는 이 순간이 어디 있어? 그럼 과거도 허망하고 미래도 허망이 순간도 허망해야 되지 삶, 그 과거의 미래가 불가득 얻을 게 없다 그랬잖아 근데 그런데 거짓말, 부처님이 거짓말을 한 거잖아 그러면 이 순간도 얻을 게 없는 거예요 허망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순간의 진실은 뭐냐면 걸리지 않았을 때 진실인 거예요 응? 무엇에 걸리지 않았을 때 두드물 물이 공은 반드시 색을 잉태하고 색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니까 그럼 색이 색이 그러면 진실하지 않냐 그렇지 않아 공에 대해서 색에 집착하니까 진실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색에 집착하니까 집착하는 그것이 허망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색 자체가 허망한 것이 아니 음. 그럼 뭐 공과 색은 쌍둥이인데 그러면 뭐 공도 허무하게 다 허무하고 다 그러면 다 허무지에 빠지게 아니요 진실로